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혜수 둘째 문상민, 복면 쓰고 궁박 외출하더니 권해요 잔심부름. 김혜수 둘째 아들 문상민이 역병 출몰지 윤마촌으로 향한다. 23일 때는 TVN 토일드라마 쇼록 사회에서는종학갈제 꼴찌, 성남대군, 문상민역, 은미한 외출이 그려진다. 본방송에 앞서 공개된 사진 속에는 궁 밖을 벗어나 낯선 무리와 함께 어딘가를 살피는 성남 대군의 모습이 돋보인다. 함께 있는 무리가 모두 복면을 작용한 것으로 부하이 접근할 수 없는 곳임을 예상케 한다. 땅굴과 같은 지하 동로에서 기어나오는 행동도 포착,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위를 살피는 성남 대군의 자태가 긴장감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어 아픈 환자들이 모인 작은 눈막에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한 남자가 시선을 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토지선생, 권혜요역, 의로운 마촌에서 신종 역병을 치료 중이다. 누더기의 환자들이 묻힌 피로행색은 초라하지만 환자를 향한 시선에는 신중함이 배어있다 환자를 치료 중인 토지선생 곁에서 잔심부름하는 성남 대군의 모습은 궁금증을 더욱 높인다. 궁을 빠져나와 통제구역인 운막촌에 들어선 것도 모자라 토지 선생을 보조하게 된 이유는 물론 어떻게 하는 사이일까. 성남태군은 중전 화령의 둘째 아들임에도 서촌민가에서 살던 과거가 드러났다. 이후 드넓은 궁에 입성하여 형제들과 함께 자라게 됐지만 중전의 소생이 궁 밖에 던져진 사연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성남 배구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매지중지 귀하게 자라온 다른 왕자들과 달리 민초들의 삶을 보고 자라 세상 물정에 밝은 편이다. 그런 그가 서촌에 다시 발을 들인 사연은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